안 되겠어.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 널널 널 살려줄게. 조금만 기다려. 아, 아 보고 싶어. 어이 선생님. 우리 SCP-053 소녀가 왜 이렇게 울고 있는 거죠? 아파서 10분째 울고 있잖아요 어 저도 모르겠어요 전 선생님 제발 좀 울지 말아다오 아, 어디 아픈가? 아어떻게 아, 어떻게 좀 해보세요 선생님 아, 왜 저한테 그러세요? 아왜전 선생님이 해보시던가요 어, 지금 저한테 짜증내시는 거예요? 아 제가 언제 짜증냈다고 그래요 아니 저보고 지금 짜증을 내세요? 어? 어? 정선생님 내가 언제 짜증 냈다고 그래 그리고 너몇 살이야? 너몇 살인데 나한테 반말이야이 아줌마가 늙어가지고 뭐? 너, 너 지금 나도 늙었다고 했니? 늙었다고 했다 왜? 어, 뭐 왜? 왜? 저리 아, 가. 무슨 선생님애 하나 우는 것도 커창을 못하면서 어야너 입에서 냄새라 아가리 똥밥 뭐라고? 이게 진짜 내, 아, 머리, 진짜. 내 머리. 이리와. 이리와. 이리와. 나 머리 내 머리 어디? 일로와! 일로와! 내 머리 내 머리! 이렇게도 싸우는 거야 진짜! 아유, 큰일 났네. 아 박사님, 안녕하세요. 어 아, 고모가 마침 잘 왔다. 야, 큰일 났다. 아또 왜요? 저기 s c p 0무3이막 울길래. 아, 우리 선생님 두 분이 들어갔는데, 아니 한 10분 정도 지났나? 아니 차근히 느끼는 막 싸우는 거야 저렇게. 아니 왜 저렇게도 싸운대요? 내가 연구해봤는데 폭력적으로 변하기까지가 10분인 것 같다. 10분 안에 모든 걸좀 알아와야겠어. 아, 그래요? 시간이 얼마 없네. 알겠어요. 그러면 제가 10분 안에 왜 저렇게 변했는지 알아올게요. 가자. 파이팅! <웃음> <웃음> 어, 야공무사공무사 어, 어, 어, 어, 고봉이나야공무사 선생님들 왜 이렇게 싸우고 하신 거야? <웃음> 나도 모르겠어 내 눈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폭력적으로 변한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변했냐고 네가 아 그거 아, 그건 말이지 자한병더 해볼까 <웃음> 어 여보 여보 혹시 어, 금 대낮부터 술 먹는 거예요 지금 왜그래요 도대체 요새 맨날 술만 먹고 일안할 거예요 왜 이렇게 잔소리야 어?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! 아, 주말이 됐으면 가족과 함께 지내고 가족과 함께 놀아야지! 잔소리 좀 하지 마! 어? 시끄러 당신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! 나도 당신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! 어? 진짜. 에이! 주말인데 이거 자유도 없어 우리 집은! 아? 어? 에이, 티미나 봐야지 어? 이거 뭐 언제 또 치워? 진짜 에이, 짜증나? 엄마, 엄마... 여보! 이건 뭐예요? 주차 딱지 또 날라왔어!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오다니는 거예요? 아이고 이래 오를따라 진짜! 토 어? 벌어다주잖아! 토우는 짓고리만큼 벌어다주면서 뭘토뻔다 그래요? 아, 아 진짜 아, 당자를주고 싶다! 아, 혼자 아, 가고 싶다고! 이진야 아, <웃음> 당신 믿고 어떻게 살아 진짜! 됐어! 당신 친절에 나가 있어! 당신 나가 있어요! 이 여자가 한 마디도 안줘 진짜! 아빠 그만 좀 싸워요 공구마 엄마 아빠 안 싸우게 해주면안 돼? 난 너무 싫단 말이야 공구마 소녀야 울지마 내가 있잖아 네가 힘들 때나 옆에 있어 줄게 울지마 소녀야 <웃음> <웃음> 주연다 자기 없으면 내가 못살것 같아? 왜디 어, 네 집을 나가? 응? 어휴 다에다 엄마 배고파요 엄마 엄마 어디 갔지? 엄마? 네 엄마 집 나갔다 너랑 나 여기다 내버려 두고 집을 나갔다고 왜 그래 엄마한테 자꾸 아빠 그러니깐 엄마가 나가줘 너는니 네 엄마 닮아서 가 아빠한테 뭐라고 하는 거니? 어? 아니 아빠 그게 아니라 너도 나가 그러면 너도 필요 없어 아니 아빠 왜 그래 나한테 에이, 너도 니네 엄마 닮았어 아 진짜 짜증 쓰러지면 안돼 제발 좀일어나라고 제발 안되겠어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 널널 널 살려줄게 조금만 기다려 야! 어? 어 어? 뭐야아이야 늦은 시간에도 혼자 뭐하는거니? 부모님 안계시니?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야안 되겠어 어 일단은 아저씨랑 같이 경찰서 가자 어? 너 위험해 알았지? 자자 자, 아저씨 손 잡고 자자 자, 이쪽으로 와자손 잡고 으 아! 으 아저씨 저 건드리시면 안 돼요 어? 어? 어? 아, 왜, 왜 꼬마가 여기 서있지? 고마야너 괜찮니? 그냥 가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너같이 어리고 여기 혼자 서 있으면 어떡해 어+ 어 저기 뭐 주변에 많은 뭐 사람 없니 엄마 아빠는 어딨어 어 그냥 가라고 요 제발 좀 아+ 아저씨한테 얘기 좀 해봐 봐어 아유 딱해라 딱+ 딱한데 뭐 어쩌라고 야! 아+ 아저씨 더럽게 춥네 아+ 짜증나 야! 아무도 아+ 아+ 아+ 아+ 도 아+ 곰곰아, 도대체 어디로 갈 거야? 보고 싶어. 아, 너무 슬프다.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. 아, 곰곰미는 어디로 갔을까? 아, 울지 아, 아아아 마, 울지 마. 아, 그러면은, 내가, 내가 네친구가돼 줄게. 자 이리 와안 아, 되지 마지안 되지 아, 큰일 나지 십장아이야 아, 걱정하지 마 아직 십 분이 넘었지? 자십분 남았어 미안한데 큰아 시간 똑바로 체크하편안아데아일날편한데 큰일 날 편안한데 큰일 SCP-053 진짜 무섭다 이렇게 착한 코보이가 나한테 그런 말을 아 무서워 무서워 아 저러저러 박사님 제가 아, 지금 겪어봤는데 SCP-053 저 소녀 저한테 아주 좋은 생각 있어요 어? 뭔데? 얘기해봐 아 그게 뭐냐면요 SCP-681을 친구로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어차피 681 죽지 않잖아요 아 맞다 맞다 맞다 아 이거 그, 681 681 빨리 데려오자 나는 SCP-053 소녀야 우리 이제 치하기지래자 아이 뭐 박사님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 이거 뭐 아유, 알았어 친구 해줄게 이제부터 나의 곰곰이가 되어주는 거지? 나 육팔이거든? 그럼 엄마 되주는 거지? 아니 그건 아니다 야 그럼 아빠? 아니 라고 아, 그럼 곰곰이 싫어 나 육팔이야 사랑해 갑자기? 내 품으로 와. <웃음>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이거 봐! 안 죽어! 안 죽어! <웃음> 역시 육팔이야! 아유, 내 인생 아주 그냥 골치 푸는다, 야. 육팔아? 네! 사랑해! 하지마! 자살돈니까 이리온! 싫다고! 사랑해! 하지 말라고! 저리 가! 진짜 우와! 보기 좋죠? 박사님! 그래! 아, 진짜 아니, 둘이 말았다. 행복해 <웃음> 보인다! <웃음> <웃음> 사랑해! 살려달라고!